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 v 입니다 아, 오늘은 양양 여행하면서 다녀왔던 양양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양시장에 가면 꼭 가봐야되는 헬스코스 두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양양시장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나무오길 9호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영업시간은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양양 여행을 하면서 여기 양양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몇번 왔었는데 그동안 만족도 높았던 지두 곳을 오늘도 가려고 합니다 대략 오전 9시 정도에 방문했는데 이른 아침 시각이라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 항상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는데요 이 전통시장이야말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알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식재료며 먹거리며 그 지역에서 뭐가 유명한지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은 양양 여행을 하면서 하룻밤 묵기로 해서 저녁에 먹을 식재료를 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역시 다른 전통시장처럼 가격도 저렴하면서 싱싱한 채소나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마스크는 반드시 쓰고 있어야 됩니다 아 세상에 한여름에 모두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아이 정말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요 어쨌든 양양 전통시장 필수코스 첫 번째는 바로 이아빠도나스입니다 전에 아이들이랑 꽈배기랑 도너츠를 먹었었는데 아이들이 맛있다고 해서 다시 들렀습니다. 아침 이른 시각이라 아빠도 넛을까 열었을까? 어? 아빠도 넛을까 열었을까? 아빠도 넛을까 열었을까? 이거 뭐... 러시아어 같지 아요 아빠 도넛스가 열었을까? 어쨌든 좀 걱정을 했는데 벌써 모든 메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빠 도넛스 고로케는 개당 천 원으로 저렴합니다. 제가 먹을 야채 고로케 하나를 일단 주문을 하고 아이들은 찹쌀도너츠하고팥도너츠를 골랐습니다. 이 정도가 아빠 도넛스의 대표적인 메뉴가 아닐까 하는데 자세한 메뉴는 참고해주세요. 일단 원하는 메뉴를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이렇게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을 과일도 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일단 복숭아를 고르고 그리고 큰아들은 체리를 골랐습니다. 사실 체리는 대체로 좀 쉬어가지고 저는 체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양양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이 체리는 정말 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달달한 체리를 많이 먹었어요. 과일가게에서 한 차례 과일을 구매하고 다음 양양 전통시장 필스코스두 번째로 이동합니다. 양양 전통시장 필스코스두 번째는 송이 닭강정입니다. 전통시장에 유명한 닭강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송이닭강정은 상당히 오래된 닭강정집입니다. 닭강정을 사서 저녁에 맥주하고 닭강정을 먹을 생각인데 송이닭강정은 맛이나 양념에 따라서 17,000원에서 21,000원입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좀 비쌌습니다. 어, 우리는 순살 닭강정 순한 맛으로 주문했어요.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닭강정은 이미 포장되어 있어서 메뉴만 고르면 바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양 전통시장 필수코스 두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양양 여행을 하신다면 전통시장에 들러서 맛있는 송이 닭강정이랑 아빠 도너츠도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빵이네 캠핑하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구워주지 않았는데.